아, 진짜 이 Oh my god, man. Oh. Ye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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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이거 아! 또. 아! 나 근데 로 정우 씨 한번 설명해 진짜 세차 나도. 정씨 설명. 씨 한번 설명요지 늙어 가지고 이이 늙어서. 니까 내가 들고 다녀야 되겠다. 야, 이 말이 이좀 슈가 묵묵하. 저는 젊은 놈의 멤버오 슈가 묵묵하. 아전에 들었어요. 슈가 묵묵하. 슈가 묵묵하. 슈가 묵하 슈가 묵묵하. 슈가 묵묵하. 슈가 묵묵하. 슈가 묵묵하. 슈하 슈가 묵묵묵가가 나이스 형나 뭐야? 뭐야 되게 뭐야 아, 걸좀 했어야 되는데 그니까 막었을때 <웃음> 아, 왜 이러대? 누구 아이, 이이이 Oh! 야, 존댓펜이 었다게 야, 야, 야, 데이 야. 야, 야. 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이 야. 야, 야. 야, 아아 여기 레벨 다 잡을 것 같다 야야 진짜 이랬구나 야반순이야하하하하하 뭐야 저거 아하 이거 라와 대박이다 민정다윌하하 형이 진짜 있 보는 세계 세계 이나한지 머리 약간 맥 백발을 <목소리> 되게 손도 안칠 같아. 손아. Come oh on. 아, 야, 야, 야, 여러분 내가 누 야, 야, 진짜 나왜 저랬냐? 저 신발 그거 아니야 신발 그거 감동적인데요. 오, 야, 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참 특권이 웃음> 아, 아니 타니 너무 귀여워 지미 저환되면에이요 내가 누구 이제 해도 돼지금 마음껏 해도 돼 근데 그때는 안됐어 스타디움 한번 해보면 어때? 에이오 마이네 이스 뭐 했을 것 같은데? 아흐흐흐흐흐흐흐아흐 아 유기호 왜이게 귀여워 나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보고 벨루가 닮았어 아니 우리가 봐 귀여운 거 같아 오어왜저러야아 저거 야 잘했다, 잘했다. Him, 너무 웃겨 진짜 잘했다 아 이게 뭐야 와대박인데요나 있는 거구나 맞아 놀랐어 놀랐어요 놀랐어요 야나저귀엽도안 나는데 야 너무 귀엽게 놀랐어 와! 멘주! 아이 급발진을 짜급발진만의이 <웃음> <웃음> 제가 여기 있었구만 <웃음> 아, 아 진짜 정말 정말 힘들다 나는 보도게왜 이렇게 울상인가? 난 정말 내가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아, 아우 심장 아파. 아, 아우 심장 아파. 아, 아우, 심장 아파. 한국의 크리스마스. <웃음> 아, <진짜. 웃음> 한국의 크리스마스.